먼저, 건축법 주요 용어들인데, 기본 용어들이 있고, 그다음 건축법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을 적용하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하겠죠. 단순 공작물 이런 거는 건축법 적용 안 하겠죠. 건축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물건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법이란건 항상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는 거죠. 건축물에 대해서 사람이 뭐를 할때 건축법에 적용을 받느냐? 그러니까 건축물을 사고 팔 때는 건축법 적용할 리가 없죠. 뭐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이제 규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건축물과 관련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하게 되는지. 그리고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용어에 관한 사항이에요. 건축이 뭔지, 대선이 뭔지, 또건축물이라는 건축물이라는 게 뭐고, 뭐또 공작물 중에서 뭐 건축법 적용받는 공작물 어떤 게 있는지 다 용어 관련된 사항이니까 용어 문제가 매년 뭐, 두 문제가 기본이에요 뭐, 세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용어는 계속 나오니까 일단 어, 기, 어, 기본적인 용어들 한번 쭉 체크해보죠 <웃음> 먼저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를 위해서 또는 기내향상을 위해서 건물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려고 한다는 라 거죠 고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대수선하는 방법 말 그대로 수선, 근데 좀 크게 수선했다 이런 얘기죠. 대선을 통해서 어, 리모델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일부를 증축하는 방법 또는 개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적어도 신축은 있다 없다 없어요. 신축은 이제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할 때 있죠. 그는 이제 싹 헐어내고 어, 새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신축이고 리모델링은 건물을 헐어내는 게 아니라 건물을 그대로 두고 수선하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수선하면서증축을 하거나 또는 개축 개축은 종전 건물을 해체한 다음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짓는 겁니다 아파트 재건축할 때 보면 싹 헐어내고 종전, 종전과 동일하게 져요 크게 져요 크게 짓죠 그건 이제 신축이고 어, 리모델링은 종전 규모 이하 범위 내에서 그, 다시 짓게 돼요 그래서 대수선 일부 증축 또는 개축 세 가지고 신축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 나중에 주택법의 리모델링이 또 나와요 주택법 리모델링에는 개축이 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건축법 리모델링과 주택법 리모델링의 차이가 이 개축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이게 차이니까 이거 좀 하나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개축은 포함 안된다 또 이렇게 속일 수가 있으니까 개축도 포함하는 거니까 좀 주의하시고 다음 지하층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뭐 이거 당연하죠 지하니까 지표면 아래에 있겠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건데, 여기서 키워드는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다. 요게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좀 보면, 여기 지표면이 있는데, 건축물, 이건축물의이 층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 있죠? 지표면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지표면 아래로 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가 되는 건데 다만 그 지하로 이렇게 살짝 붙였는데 이것도 지하냐?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 지하로 완전히 다 내려가 있어요. 지하냐? 여뭐 기준이 뭐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몇 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라는 거예요.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이하가 돼야 지하층이 되는데 2분의 1이라는 건두 개를 비교한 거죠. 비교 대상이 평균 높이와 층 높이 요거 두 가지를 비교한 겁니다. 평균 높이는 방의 바닥면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있겠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왜냐면 그 지표면이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는데 뭐 최, 최고 높이냐 최저 높이냐 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최고도 최저도 안 되고 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고 그다음에 층 높이. 층 높이라는 거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 에서 줄여서, 윗면부터, 윗면까지 높이가, <웃음> 층 높이다라고 아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층 높이를 따질 때, 방의 바닥 구조체, 구조체가 아랫면 있고, 윗면 있고, 위층에도 구조체가 아랫면, 윗면이 있는데, 뭐 어느 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명확해야 되죠? 뭐, 아랫면, 아랫면인지, 그 윗면에서 아랫면인지, 윗면, 윗면인지, 뭐, 이 기준이 있어야 될거네니에요 근데 그 기준은, 윗면 그 윗면부터 윗면 요걸 이제 층높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해서 윗면부터 윗면까지 기준을 따져서 산정되는 층높이, 그 층높이하고 평균높이를 비교했더니 평균높이가 층높이의 2분의 이상이다. 이럴 때이 지하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층이 되려면 요건 살짝 좀 애매하게 돼 있고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지표면이 이런 식으로 딱돼 있으면 이건 지하가 되는 거죠. 여기가 살짝 파 있으면 2분의 1이 안될거 아니에요. 이제 지하가 아닌 거, 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흙으로 살짝 덮으면, 그 이제 2분의 1 넘어가면서 어, 지하층이 되는 겁니다. 지하층이 좋은 거예요? 지상이 좋은 거예요? 뭐살 때야 지, 지상이 좋겠죠. 근데 법적으로는 이제 지하가 좋아요. 지하층이 되면, 어, 층수를 선정할 때 지하층은 빼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근데 층수 제한, 3층까지만 지을수 있다라고 제한됐는데 지하로 건축하게 되면 층수에서 빠지니까 한 층을 사실상 더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층수에서 재배되고 또 하나 용적률 선정할 때 연면적에서 또 재배를 시켜요. 그래서 주택에 보면 반지하들이 있죠. 반지하가 지하예요 지상이에요? 반지하로 되어있는데 지상이야? 지하야? 지하입니다. 지하. 그 지하로 만들려고 억지로 그냥 반만 지하에 묻은 거예요. 왜냐면 뭐 전체를 다 묻어버리면 새가 나가겠어? 나가겠어? 새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반만 살짝 딱 묻으면, 2분의 1만 넘어가면 지하가 되니까, 그반 지하가, 지하가 되는 순간 충수에서 빠지고, 용종에서 재배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한층을 더 져가지고, 이제, 뭐 새를 주거나 뭐 이러는 겁니다. 반지하라도 뭐 사는데 아무 지장 없죠. 뭐 일조되고, 통풍되고, 채광도 되고, 아무 뭐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웃음> 다만 이제 창문 열기가 살짝 겁난다. 뭐, <웃음> 그거 외에는. <웃음> 그래서, 그, 반지를 듣는 게 건축법상의 이 개념을 어, 이용해서 반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하층 뭐, 개념은 빨았는데, 그 시험에 이거를 그냥 그 서술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사례 형태로 이렇게 지문이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단답형으로 다음정 지하층 아닌 것, 뭐, 이렇게도 나왔고, 그런데 평균높이가 있고 뭐 층높이가 있겠죠 근데 평, 그 층높이는 4고 평균높이가 2다 그러면 그럼 지하에 해당된다 안된다 4분의 2니까 2분의 1 2분의 1 이상이 됐죠 그러니까 이건 지하층에 해당이 되는 거죠 뭐 층높이가 3이고 평균높이가 1이다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상이 안됐죠 그러니까 이건 지하층이 아닌 거죠 이걸 조금 꽈서 이제 그, 그 속일 수가 있는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최고 높이가 그 1이고 층 높이는 3이다 그러면 지하층에 해당되는데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최고가 1이고 층 높이가 3이다 이거는 층 높이는 3이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최고 높이가 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최고 높이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지하층이 아닌 게 되겠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최저 높이가 2고 그다음에 층 높이는 3이다 그러면 최저가 3분의 2이 얘기죠 층 높이가 3인데 최저가 2m예요 여기가 가장 높이가 낮은데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 당연히 지하층이 되겠죠 이건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면 너무 뻔한데, 이걸 말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헷갈리게 되는 거니까, <웃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 구성될 수가 있으니까, 어, 이걸 이제 해석해서 풀어야 되니까, 평균 높이가 층높이의 2분의 1이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기억해야,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단어 세 개, 평균 높이 층높이 2분의 1 이렇게 외워두시고. 다음, 주요 구조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라는 것은 건축물의 구조를 이루는 주요한 부분들, 이걸 말하는 거죠. 여섯 개가 있는데,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건물 지을 때, 뭐 기둥부터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걸 가로로 이렇게 엮겠죠. 그래야 틀이 딱 짜질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엮어서 틀을 딴 다음에, 여기다가 그, 대들보도 이렇게 만들고, 석가래도 두고, 틀을 짜서 여기다가 기화를 얻든, 석들 얻든 해서 그 지붕이 만들어지고, 벽도 두르고, 바닥도 만들고, 뭐 계단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이 지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중요한 구조가 되는 부분들을 주요 구조라고 하는데, 먼저 내력벽이라는 거는 일단 먼저 외우고 좀, 그 주요 구조번은 그냥 일단 외워둬야 돼요. 그 종류가 여섯 개가 있고, 그두 번째 따가지고,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그냥 외워두세요. 바지 보내주기. 집에 치마는 많아요. 네. 바, 바지가 없어. 바지가 부족해서 바지를 보내준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그냥 외워두시면, 뭐, 외우는 건 쉽죠. 그냥 금방 외우고. 외운 대로 그냥 풀리니까.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외워 외우,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되는데, 그 중에, 내력벽은, 벽 중에서 이 넷자가 인내할 때그넷자예 인내할 때. 그 인내할 때. 뭐 그러니까 버틴다, 이런 얘기예 버티는 힘이 있는 벽이다. 그러니까 벽에는 이제 단순히 칸막이 역할만 하는 벽이 있고, 내력벽이 있어요. 칸막이 역할만 하는 건 아무 힘을 못 받죠. 그래서 그냥 뭐 언제든지 이렇게 걷어냈다가, 뭐 방, 방을 구역하려고 또 칸막이를 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거고, 어, 주요 구조부가 되는 것은 그 콘크리트로 철근 넣어가지고 만든 법, 벽 그걸 말하는 겁니다. <웃음> 그다음에 어, 지붕틀은 요 지붕의 요 틀들, 이 지붕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틀들, 이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는 건물 <웃음> 절대때 기둥 세가지고 가로 이렇게 억잖아요. 이 중에 어, 가로로 돼 있는 이 부분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로로 된 거는 단 기둥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붕 구조물 중에서 가, 에, 세로로 돼 있으면 기둥, 가로로 돼 있으면 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계단이 뭔지 뭔 분이 다 알죠. 계단인데 주로 사용하는 계단. 그래서 그 여섯 가지가 있고 야, 뭐 쉽게 외웠죠. 바지 보내주기. 다만 이제 주의할 건이 앞에 이상한 단어들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바닥인데 그냥 바닥이 아니라 최하층 바닥 이렇게 나오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본대 그냥 보가 아니라 작은 보 이렇게 나오면 해당이 안 됩니다. 기둥인데 그냥 기둥이 아니고 사이 기둥 이렇게 나오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계단도 주계단이 아니라 오계계단 또는 보조계단 이렇게 되면 그건 또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주요 구조보가 되려면 첫 글자가 바지 본의 주기 이 글자로 시작된다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건 뭐 나오면 너무 단순하게 풀리니까 그냥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고층, 초고층, 준 초고층이 있는데, 고층이 가장 넓은 의미고 고층 중에는 초가층, 초고층에 해당하는 게 있고, 준 초고층에 해당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층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초고층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외워 둬야 되죠. 이 중에 고층은 30층 120 숫자가 외우기에 좀 살짝 어렵게 되어있고 고층은 외우기가 편하게 되어있죠 50층 200m 그럼 고층에서 50층은 5자만 기억하면 설마 500층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5층이, 50층이 되겠죠 그리고 200m는 2자만 기억해도 설마 2000m는 아닐 거 아니에요 20m는 뭐 초고층이라기 너무, 너무 낮은 거니까 안되고 그래서 그 50층 200m 5이 이렇게 외워드시면 돼요. 5이초고층은5이다 오이. 오이를 맛있게 먹으려면. 그렇지? <웃음> 초고추장에다가 찍어 먹는 거예요. 초고추장에다뭘 찍어 먹었다? 오이 찍어 먹었다. 생각해보세요. 우시면 돼요. 5이 50층. 200m다. 그러면 초고층이 50층이니까 고층은 여기보다 낮을 거 아니야. 그래서 층수가 이기보다 낮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낮아지면 반쯤 줄면 25 이렇게 될 거에요 50층이 줄어서 반25 법에서는 이렇게 25층 이런 것처럼 애매한 숫자를 안 써요 딱딱 떨어진 숫자 쓰지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얼마가 됐어? 30이 된 겁니다 초고층이 50층이고 그다음에 고층은 반이 줄어서 30층 30층이라 높이는 얼마? 120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면적 등 3년 기준에서 뭐 저절로 알게 되는 건데, <웃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럴 때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그냥 계산을 해요. 4m가 그냥 1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웃음> 층의 구분이 없어. 안에가 통으로 돼 있어. 통으로. 근데, 그, 높이가 20m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층의 구분이 없어도 몇 층으로. 3에다가 1층이니까 5층 건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3에다가 1층이다 이건 아니까 30층이면 당연히 4, 30, 120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층은 3 0층120 초고층은 5 0층200 여기서 하나 또 표현상 주의할 거는 이거나 이 표현 하나 주의해야 돼요 근데층수가 29층인데 높이가 120이다 그러면 고층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면 되니까 그 높이는 110이라도 층수가 31층이다 이러면 이것도 고층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나 초고층에서도 이거나 이 표현 좀 주의하시고 준초고층은 고층 중에서 초고층을 제외한 나머지가 준초고층 그러니까 고층을 구별하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고층, 고층에는 초고층에 해당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준초고층에 해당하는 게 있고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라 겁니다 개념상 고층이라는 게 넓은 의미고 그 다음에 요 중에 552기게 해당되면 초고층이 되고 그게 아닌 걸 모두 준 초고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고층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중이용고층물은 이름대로 다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고층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중용 충물이 되려면 아무래도 건물이 크겠죠. 조그만 건물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는 없죠. 건물이 규모가 기본적으로 큰데 그 면적이 5천 이상, 충수는 16층 이상이에요. 그래서 5천 16층 이걸 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516이다 이렇게 외우듯이 516. 그516구태타 있죠.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던. 생각하면서 516 이렇게 하나 외우듯이고, 면적은 5천, 충수는 16층. 근데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16층 이상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층 이상인데 아파트예요.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는데 아무것도 안 따져 용도를안 따지고 무조건 되는 거예요. 16층 이상인데 공장이다.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16층 이상이면 용도에 관계없이 다 다중형 용0 0물이 됩니다. 근데 면적이 5천 이상일 때는 그 용도가 6개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인데 창고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해당이 안 되는데 그 6개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5천 이상으로서 용도가 종교시설 의료 중에 종합병원 운수 중에서 여영용 시설 숙박 중에서 건강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 동물원 식물원 제외 판매시설까지 6개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또 외워둬야 돼요. 면적 5천 이상으로 6개 용도인데 그 용도가 동짜 따서 종종 여관문판 이렇게 외워두세요. 종종, 종종이란 말은 꽤 자주 이런 의미로 종종 이렇게 쓰죠. 종종 뭔가를 팔았어요. 종종 팔았는데 뭘 팔았냐면 여관문을. 왜 여관문을 팔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웃음> 거 외워야 되니까. 팔아도 희한하게 여관에 있는 문을 팔았어요. 그래서, 종종 여관, 여관문 판 이렇게 하나 외워두시고. 어떻게 외웠다? 종종 여관문 판. 그러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체크해야 돼. 종은 뭐? 종교시설, 또 종은. 종합병원, 의료 중에 종합병원. 그 다음에, 여는. 여객용 시설, 은수 중에서 여객용, 그러니까 버스터미널 막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은수 중에 여객용 시설. 관은 관광 숙박이에요. 숙박시설 중에서도 관광 숙박시설. 그 다음에 문은 문화 및 집회시설. 단 주의할 거는 동물원, 식물원은 재배. 이거는 다중형 건축물이 아닌 겁니다. 왜냐면 동물원, 식물원의 그 건축물에 많은 사람이 드나드나 드나? 동물원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건물에 사,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동물이 안에 있고. <웃음> 아, 동물원 가면, 건물 안에는 동물이 있고, 사람은 밖에서 구경하지. 사람이 드나들면 안 되잖아. 응? 호랑이, 호랑이가 사는 건물에, <웃음> 사람이,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심,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형어원에서 재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매시설까지 이거 외우면, 외운 대로 풀리는 문제예요 몇번 나왔는데 다 그냥 외운대로 쉽게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자 1번 문제 한번 보죠 1번 다중형 고충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단 16층 이상은 제외 왜냐면 16층 이상이면 어느 거든 다 다중형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면적은 5천, 이상, 5상, 5천 이상인데 이거 보면서 외운 거 떨리면, 되, 떨리면 되죠 어떻게 외웠다 종종여관문판 찾아봐요 종 여기도 종 요, 관, 문, 판. 다 맞네? <웃음> 그래서, 그래서, 하나 주의해야 돼요. <웃음> 요 아까 관이 뭐였지 관이? 관광 숙박시설. 이거 어, 관광 호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호텔. 그러니까, 에, 1번이 틀린 거죠? 여기 관광 휴게가 아니라 관광 숙박시설. 답은 1번. 그래서, 일단 외워놓고, 그두 그 번째 의미만 살짝 주의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죠 다음 특수구조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구조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은 말 그대로 구조가 특수하다 그래서 함부로 설계하면 잘못하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특수구조건축물로 해서 따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한쪽 끝만 고정된 어, 구조물이 3m 이상 돌출되어 있다. 두 번째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이다. 뭐, 그림으로 한번 듣고 나면 별거 아니, 아니에요. 그, 그 그림을 보면 이 건물에이 부분이 한쪽 끝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이쪽에 뭐 지지대가 있으면 이건 특수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뭔가 지지대가 따로 없고 한쪽 끝만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 근데, 여기서만 이 전체 하중을 이거로 버텨내야 되니까, 설계가 잘못되면 잘못하면 무너지겠죠. 근데 이게 길면 길수록 더 하중이 커지니까 더 문제가 되죠. 근데 이렇게 짧게 나와 있으면, 구조가 이만큼만 되면 이걸 다 버티니까, 그 길게 튀어나온 걸 말합니다. 근데 그 돌출된, 네, 돌출이 됐는데 돌출된 이 거리가 몇 메타? 3 메타. 그래서 3 메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3 메타 이상 돌출된 건축물 말하고, 그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여기 기둥이 이렇게 중간 중간 이렇게 있으면, 요, 요 부분 구조 계산이 좀 잘못되더라도 무너질 가능성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여기 뭐 계산 잘못하면 이게 무너져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먼걸 말하는데 그 거리가 몇 미터? 20미터. 이 건물은 어, 특수 구조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저, 기둥하고 기둥, 거리, 뭐, 아무리 봐도 20m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그 구조 계산해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이제, 기둥 사이의 거리, 를 간격을 딱 맞추는데, 이건 너무 머니까. 이런 걸 특수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단순하게 이것도 외우두시면 그냥 요거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 요거. 속여봐야 이걸 바꾸는 거니까, 돌출머리 3m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다. 그래서, 어, 외우시는데, 3m 이상 돌출돼 있다. 기둥과 기둥은 20이다. 삼돌이죠? 그, 뭐 역, 그 역사, 사극이나 이런데 보면, 그 대감집에서 마당 쓸고 이러는데, 부른 이름이 삼돌아, 그래서. 뭐 <웃음> 그런 이름이 자주 등장하죠? 삼돌이. 특수구조, 삼돌이. 이것도 그냥 외운 대로 풀려요. 자, 이것도, 이, 문제, 이번 문제 하나 풀어보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특수구조 건축물 특례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근데 특수구조 건축물 공부 안, 하, 아, 그, 아는 건 삼돌이 밖에 없잖아. 근데 지문이 이렇게 잔뜩 나와 있어요. 아는 건 삼돌이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읽고 생각하지 말고, 아는 삼돌이나 그냥 찾아. 그걸 찾아서 풀어야지. 이걸 막 읽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건축공사 현장안전관리에 지금 규정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 혹시 완화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하게 막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모르니까 넘어가고 이번 대지적용이랑 규정 변경 적용 알아 몰라? 모르니까 막 넘어가 그냥 그래서 제가 해설도 안 달아놨어 여기 1번 2번 해설 생략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오늘 문제 괜히 또 읽고 또또 어, 또 생각할까 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노는 거야 그냥 응? 지문을 그 뭔가 다섯 개를 구성해야 되니까 오지선다형인데 핑크 하둘 수는 없잖아요 뭔가 채워놓으려고 노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3번에 그 한쪽 여기 뭐 오타가 들어가 있네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가 되지 않은 구조로 된 차양, 차양이 차양 외벽 중류선부터 3m 이상 돌출됐다 삼돌이 이렇게 외웠잖아요. 삼돌이. 이거 아는 거 나왔잖아요. 얼마나 반가워. 빨리 찍어야지. 탑은 <웃음> 3번. 탑은 응? 3번이고. 4번은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5가 아니라 20m 이렇게 돼야 되죠. 5번은 또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답이 되는 걸 알아야지 그 답은 모르고 그냥 쓸데없이 이런 거 알아봐야 아무 소용 없죠. 그러니까 그냥 딱 결론만 외워두는 되는 거예요. 특수고조건축물은 삼돌이다. 다음에 또 나오면 이걸 그또 바꿀, 바꿀 가능성이 있죠. 나왔던 걸또 내는데 이걸 계속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는 이거 낼 수가 있는 거니까 기둥기둥이 20이다. 그거, 그 정도 외워두면 되지 뭐 이것까지 찾아가지고 막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 용어들을 갖고 그다음에 건축물 뭐가 건축물인지 여기부터는 이제 건축법 적용에 관한 사항인데 이 건축법에 건축법에 적용 관련된 사항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건축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물 어떤 물건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하게 되느냐 이런 사항이 있고 두 번째가 건축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때 건축법을 적용하게 되느냐, 뭐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축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지역, 근데 뭐 외국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지는 않겠죠.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적용하되 다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법을 달리 적용해요. 건축법 규정을 전체를 다 적용하는 게 있고 또 지역에 따라 건축법 일부 규정은 적용 안할 때가 있습니다 적용대상 물, 적용대상 행위, 적용대상 지역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먼저 적용대상 물에는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법이니까 뭐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하겠죠 그다음에 건축물은 허공에 다 띄워서 건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대지가 있고 대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겠죠 뭐 가끔 뭐 수면에 건축물이 있는데 그때는 뭐 대지가 없다가 보는 게 아니라 그 대지를 어떤 식으로 산정하느냐 이런 또 특례를 또 따로 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지 위에 건물을 지니까 대지에 대해서 건축물을 적용하는 거고 그러음에 건축물에는 각종 설비가 있어야 되죠 건축물인데 뭐 전기나 수도나 가스나 뭐 이런 설비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승강기와 같은 설비도 있어야 되고 건물은 20층인데 승강기가 없으면 어떡하지? 건물이 20층이야 그런데 <웃음> 승강기가 없어요 그럼 매일 아침 그냥 등산을 하게 되잖아 그런 건물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본적 있어 14층 건물인데 건물이 14층이야 근데 승강기가 없어요 고등학교 건물에 인천에 있었어 <웃음> 인천에 그, 그분이 제뭐 막, 워낙 힘 있는 분이랑, 뭐, 법이고 뭐고 막 무시하고, 그, 막, 학교재단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 한 부지 안에, 대학교도 있고, 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막, 유치원까지 한 온통 다 넣어가지고, 대학교도 막두 개씩이나 있고, 거기다가 고등학교 건물 하나 지면서, 그, 뭔가, 좀 오래된 그 건물이에요. 오래, 오래된 지역에. 70년대, 막, 70년대 말, 뭐, 이럴 때, 이제, 지은 건데, 어, 뭔가 좀, 멋있게 져라, 막, 이 해가지고, 건물을 그냥, 그, 건물 아직, 뭐, 왜, 왜, 밖에서 보면 엄청나게 멋있게 막 져놨어요. 밖에서 멋있게 짓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 <웃음> 그래서, 승강기 같은 걸 둬야 되는데, 어? 승강기 들려면, 그 당시에는 이제, 승강기 비용이나 이런 게 비싸, 막, 경제가 막 성장할 때는, 공산부 가격은, 그 비싸고, 또, 터지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이야 승강기가 별로 안, 별로 안 하죠. 그래서 요새는 뭐, 2층이라도 맘만 먹으면 뭐, 승강기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승강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승강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그분이 딱 나타나서, 뭔 승강기야? 그래서 빼라고.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운동해야 되는데, 열심히 운동해야지. 그래서 승강기가 없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건물에 그냥 골조만 서 있어요. 골조만. 학교 건물이니까 뭐, 교실인데 뭐가 필요해? 그래서 그냥 방만 구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승강기도 없이 만들었어요. 더구나 화장실도 안에 없어. <웃음> 예전에 학교 건물이 보면 예전에 지금이 안 그런데 예전에 그 학교 건물에 승가, 그 화장실이 안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 화장실 건물이 밖에 따로 있지 따로.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건물 안에 교실만 있고. 그래가지고 14층 꼭대기에서 <웃음> 발을 배정받았어. <웃음> 여기. 그러면 아침에 등교하면서 그냥 여기까지 그냥 <웃음> 힘들게 올라가서 중간에 그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웃음> 화장실은 여기 있고 여기서 그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에 불이 났게 내려가가지고일 보고 가다가 종이 올려 <웃음> 다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공부 제대로 했을까? 그래서, 여기 이제 공부는 제대로 못하고, 그냥, 주로 애들이 힘 많이 쓰는 그 학교를 유명했어요. <웃음> 이름이 뭐,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도 재단 운영이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다, 그, 뺏었어. 다시입으로 그 바꿔가지고, 지금은 다 이제, 개보수해서, 개보수해가지고, <웃음> 정상적으로 됐는데, 뭐, 그러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인데 필요한 설비가 없으니까 문제 안 해, 는 거. 그러니까,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되죠. 그 설비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공작물은, 이건 건축물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공작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해서 <웃음> 신고라도 하고 설치하도록 그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게 다른, 다른 게 아니라 일부 공작물은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대상물인데이 중에 대지 시험에 잘 안나와요 뭐 이제 대지와 관련된 기준들은 나와 뭐 대지안의 조경, 대지안의 공개공제 뭐 대지안정 이런것 시험에 나오는데 대지가 뭐냐 잘안 물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개념까지 알 필요 없어 그냥 건물 짓는 땅 이렇게 아시면 돼. 그래서 건물은 내땅에다 줘. 남의 땅이다죠. 내가 가진 땅에다 짓거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 땅을 보통은 소유의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죠? 토지가 이렇게 필지로 구획이 돼 있잖아요. 필지. 그래서 필지를 그냥 대지로 보는 거예요. 필지를. 원래 이제 그 대지 범위를 따로 구획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구획을 려면뭐 술땅는돈 드니까 음이 필지로 구획이 돼 있고 누구나 자기가 소유한 필지에다 건축하지 남의 땅에 건축할 리가 없으니까 필지를 대지로 본다 뭐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필지가 뭐 다양할 거 아니에요 뭐 반듯한 필지도 있고 모양이 상의 필지도 있고 필지 규모가 엄청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원칙은 일필지가 일대지인데 상황에 따라서 두개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필제 일부만을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개념 별건 아니지만, 자주는안 나오니까, 이거 몰라도 되고, 설비에 관한 건 우리 시험에 아예 안 나와요. 건축설비에 뭐, 아주 가끔, 승강기 이런 거 부를 때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그냥, 빈도는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알 필요 없고, 공작물 중에서, 건축법 적용하는 거, 그, 일부 좀 시험에 빈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해야 되죠. 건축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건축물처럼 보이지만,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신고대상 공작물 이런 걸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대상 행위에는 세 가지 행위가 있는데,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가 있겠죠. 이 건축물이라는 거는 건축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건이고, 건, 건축이라는 거는 이 건축물을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이 있고 그걸 건축하는 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을 수선하는 게 있겠죠. 있는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수선한다. 그런데 이 수선은 워낙 다양하죠. 일반적인 수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배를 좀 새로 해야 된다. 그럼 허가받고 해야 돼. 신고하고 해야 돼. 도배 좀 하기 위해서 몇번 가서 신고를 해야 돼. 그런 건 일반 수선이니까 이거는 건축법 적용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건축법을 적용 안 합니다. 뭐, 토베나 뭐, 이런 건 알아서 하는 거고. 청판 뭐, 이런 것도 알아서 하면 되죠. 뭐 이런 거는 이제 수선이라 하더라도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굳이 뭐,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건축법 자체를 적용을 안 하고. 근데 그냥 일반적인 수선이 아니라 대수선. 수선을 좀 크게 한다. 이거는 이제 함부로 수선했다가 건물이 뭐, 무너지거나 이러면 안 되죠. 건축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건축하는 행위 그리고 대전하는 행위 이거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에는 용도가 있어요. 똑같은 건물을 뭐 주택으로도 쓰고 슈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걸 좀 살짝 개조해서 뭐 입점을 하는데 쓸 수도 있고 같은 건물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쓰죠. 그 용도가 있는데 용도를 바꿀 때가 있겠죠. 그 용도를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뭐 슈퍼로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용도 바꿀 때 그 용도를 내 마음대로 바꾸면 되는데? 용도를 막내 마음대로 막 나는 그냥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오늘부터 음식점이 좋아해서 음식점을 그냥 바꿔서 막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그 용도를 변경할 때는 변경되는 용도 기준 맞아야 돼요. 뭐 주택이 가지는 기준하고 음식점이 가지는 기준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변경되는 기준에 맞아야 되고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허가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고 용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에 관한 네, 행위. 그래서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지역, 일부 규정 적용 안 하는, 그런 지역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다, 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지만, 결국 용어 문제예요. 어, 건축물이라는 게 뭐냐. 건축법에 적용받는 공작물이 어떤 게 있느냐. 건축이라는 게 뭔지. 건축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신축이 뭐고, 중축이 뭐고, 다 용어 문제니까. 뭐 이렇게 틀을 생각하지 말고, 용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 건축물 건축물이라는 거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데 건축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면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붕이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고 다 있으면 향일 건축물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벽을 쭉 쌓아 올렸는데 돈이 떨어져서 지붕을 못 올렸다. 이건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잘 보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인데 앞에는 과고 뒤에는 또는이죠. 그러니까 지붕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붕이 있고 기둥벽이 꼭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둥이나 벽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이 아닌 거죠 지붕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붕만 있으면 건축물 이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지붕, 지붕은 기본으로 하고 거기다가 뭐 기둥이 있든 벽이 있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붕이 있는데 기둥은 하나만 있다 건축물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되는 거죠 법대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지붕과 기둥이 있으니까 이건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다 이제 건축법에 있는 요 규정을 해석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붕과 기둥, 벽다 갖췄는데 여기에 바퀴가 달려있으면 건축물에 해당되는데? 아니죠, 이거는. 왜냐면 하 토지에 정착해야 되잖아요. 바퀴를 달아서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라는 거는, 그거 이제 정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건축물이 아닌 겁니다. 그럼 바퀴만 달리면 다 이제 건축물이 아니겠네? 이게 이제 버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오래돼가지고 이제 망가져서더 이상 안 굴러. 그래서 그 바퀴 달려있는 버스를 주서다가 창문내가지고 선반을 달아서 여기서 라면을 끓여서 팔았다. 이거 건축물로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바퀴까지 달려 있는데. 예, <웃음> 건축물을 봐요. 이 바퀴는 달려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이동 목적으로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냥 모양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건축물처럼 이용하고 있잖아. 건물로 범니다 이런 거는. 근데 영업 끝나고 참을고가 버린다.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정착했다는 의미가 그 땅에 딱 붙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동이 쉬운 구조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뭐, 처음 부르지 않고 이동이 쉽지 않은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영업로 으 사용하니까, 이런 걸 이제 건축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이제 정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착. 근데, 정착을 했는데, 여기 가서 정착해 있으면, 이건 또, <웃음> 어? 이건 정착했지만, 토에 정착하지 않았으니까 건축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정착해야 된다 토지에 정착을 해야 돼요 이건 분명히 정착했어요 그런데 토지가 아니고 여기 가서 정착했어 고가 구조물 위에 가서 건물이 지어져 있어 이거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이것도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토지에 그 정착해야 된 토지는 아니고 고,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윤장 전부 차고 창고 이것도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턴제에 설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에 딸린 시설물. 그러니까 건축물에 딸려있는 대문. 담장, 뭐 차양, 등등. 이거 다 건축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웃음> 건물, 건물에, 이렇게 천막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틀을 짜서, 여기 천막으로 이렇게 틀 짜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인 거. 이거 건축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이 건축물이 아닌 거면, 뭐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를 걸 갖다 붙이는 행위가 건축행위가 돼버려요 건축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이 아니죠 여기 이제 건축물이면 건축행위가 되는 겁니다 요걸 갖다 붙임으로써 뭔가 늘어 안 늘어? 늘어나죠 뭐가 늘어나냐면 건축면적이 늘어나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 체형에 의해서 대지면적 일부가 덮어지죠 이제 건폐율에 반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 붙이는 거는 중축행위에요 중축 근데 증축하는 거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허가받고 해야 되지.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당연히 안 나오죠. 건폐율이 50%인데, 여기까지 50%로 건축이 돼 있는데. 가서, 이렇게 증축한다 그러면 허가를 안 해주죠. 그, 그, 건폐율을 위반하는 거니까. 근데, 별것도 아닌 걸왜 허가 안 해줄까? 뭐, 돈도 별로 안 들고. 그래서, 그냥 허가 안 해주니까 허가 안 받고 그냥 가서 붙이면? 당연히 단속 나오죠. 뭐 어떻게 알고 단속 나오지? 옆집에서 찔러. <웃음> 여기가, 장사가 막잘 되고, 우리 집 팔이 날리고, 이러잖아? 여기가, 막, 신고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단속 나와가지고, 바로 니 뜯어버리는 거야. 또 갖다 붙이면 또 뜯어내고. 나중에 이제, 어, 나중에는 요거를 똑같이 갖다 붙이는데, 여기여기를 요기, 이렇게, 이렇게 말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또 이렇게, 그, 이렇게 뭐야, 손잡이 하나 달아놔요. 그래서 그 이거 철갈려고 쫓아 나오면 옆그 보면서 옆에서 막 잡아 돌려 이렇게 <웃음> 그러면 이제 쭉 말아져가지고 딱 접혀지니까 이반했어 안했어 이반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단속 못해요 이제 돌아가면 다시 피고 단속 나오면 접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차양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밖에 나가 보면 근데 차양을 접어놓은 걸본 적이 있어 없어? 거의 없죠. 응. 다 펴놨어. 그래도 아예 이제 그거를 좀더 편하게 버튼식으로 해가지고 버튼 딱누르면쫙 펴지고 <웃음> 버튼 다시 누르면 접어지고 어, 그런 식으로 만든다니까. 그래 놓고 한 번도 접는 적이 없어요. 왜냐면 뭐탄소안 나올 게 뻔하니까 나가면 접어버리니까 공무원들이 헛걸음만 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건축물인데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딸린 시설 그것도 건축물이다 여기 건축물에 딸려있는 시설 딸려있어야지 대지 안에 담장만 하나 딱 서있는 걸 이거 건축물이라 대문만 서있는데 이건 건축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딸려있는 이런 어 차양이라든지 건축물에 딸려있는 담장 뭐 대문 이런 게다 건축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하국과공장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이 여기 제세 번째 건축물. 저 건축물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두 번째 건축물은 딸린 시설. 세 번째 건축물은 지하 또는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차고, 창고, 어, 사무소 등등인데 뭐 그걸 줄줄 내울 필요는 없고 지하나 고가에 있어도 건축물이다 뭐 정도로 아시면 되는 거예요.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조금 이제 암기가 필요한 사인데 이거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